구졸초 향 그리고 소박함이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고절초 네,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며 세워진 것으로 용이 산의 아이를 품고 승천하는 형상에 태어난 석상입니다. 일주차에서 네, 내려서 바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네,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네, 출사 명소인 정우 구조초 축제장이었습니다 늦은 네, 밤이면 화려하게 불을 바뀌있을 터널인데요 지금은 네, 낮이라 불이 없네요 예, 귀여운 구절초 꽃향기, 투어 열차가 보입니다. 색깔이 아주, 색색이 아주 이쁩니다. <웃음> 말을 해, 말을 해. 예, 구조초는 우물도 있네, 여정이. 와하. 우와, 아, 멋져 옵니다 아, 꽃보다 더 이쁘네. 에이, 그초배에서 피아트로 가는 에, 살짝 꼬부려진 길인데요. 이쪽에는 소나마 구절처가 기가 막히게 조화되는 데입니다. 에이, 구절처 꽃말은요, 어머니의 사랑이란 겁니다. 허박하지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준 어머니처럼 따뜻하면서 원화한 꽃 에, 그래서 그러니까 구절초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쩌면 구절초의 뿌리부터 잎사귀, 꽃까지 모두 여성에게 더없이 좋은 약이기 때문에 시집간 딸을 걱정한 어머니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말린구절초는요구절초의 효능을 보면 여성 생리 불순행을 개선하고 부인병을 해방하고요 살균 효과가 있어 몸을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감기 예방하고 기관지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많이 먹는 게 좋겠네요. 폐아트를 보러 가는 곳인데요. 구절수에 대한 정보 시, 유극거리 등 좌우 소나무와 구절수가 바닥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길입니다. 에이, 정전을 새로 져가지고 아주 삐까뻔쩍은 아주 표시납니다 새거라고 이쁜 강아지들 떠요 에 구절초를 보러 왔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구절초 정성수 사랑했으므로 사랑을 놓고 간다던 당신 당신의 무덤가에 구절초 한 포기 씹습니다 잡초 우거진 산미탈 거친 땅에 한 평의 집을 짓고 세상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니 홀로 편하신가요? 그림이 외로운 어느 가을날 내 마음의 구절초도 함께 피어 당신의 무덤가를 밤새 서성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음, 반가워요. 발효 한국에서도 다국에에서서는한조철을 사용할 에서리를포함한 전철을 사용하는 한국에서도 한에 그 꽃이 아직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 사용하면 아주 좋답니다. 조철향서 부스 헬프서이한는데요 이쪽은 보라색 구절초네요. 이야. 앞에는 코스모스 뒤에는 보라색, 저기나 하얀색 구절초가 멋지게 피었습니다. 파. 꼬마 열차가 좀 멋지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아 정말 멋집니다, 맞죠 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웃음> 아, 우리 멋진 모델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이... 거 진짜 뭐 포토존이네요. 포토존. 에이. 에이, 우리 할아버지하고 지금 우리 저희 선자도 지금 꽃게임 왔는데 아이고, 세상살 이렇게 힘들단다. <웃음> 온 천지가 꽃이고요. 나오신 분들 또 정말 멋지신 분들 모두 다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먹거리 부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장 중심 파전, 도토리무 비빔밥, 저 국수 아다 모였습니다. 아 삼박자죠. 제대로 막걸리. 자 <목소리> 막걸리 한사발 하시죠. 큰일 음, 줬습니다. 음, 음, 아... 그 예, 바람빵은 은은하게 퍼져 꽃냄세로 정말 좋고요. 유쾌하게 웃음새가 가득한 이곳에 한강 전이가 와보는 것도 정말 좋더랍니다